<웃음> 네, 감사합니다. 안녕. 와, 오늘 일정이 마무리됐네요. 네, 잘 끝나고 왔어요. 네. 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문이 터짐의 대회사는 태안이라고 합니다. <웃음> 저는 티니스선수 활동하고 있고 어메이징이라는 셈을 운영하고 있서연수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음. 슈퍼바디즘이라는 센터도 이제 운영하고 음. 있는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티니스 모델 챔피언십의 신사임님들이시죠? 네. <웃음> 영광스럽게도 멋있어지 <웃음> <원소시 웃음> 대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 무대에도 서보고 포즈도 해보고 가르쳐도 보고 왔겠어요, 네. 오늘. 저 일단 처음은 되게 재밌었고 포진이라는건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자세가 어떻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딱떻게바서 뭔가 좀마주는것 같고 100% 나올까 생각 들어요 저도 이렇게 무대를 보면서 아, 제가 연습했었던 그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절대 저렇게 조금만 각도만 틀어주면 정말 이쁠 텐데 이런 것들도 많이 들었고요 제 조언들이 많이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상형분들도 무대 위에서 고전해봤잖아요. 네. 어, 많이 봤죠. 석진이 형은 저는 예, 예. 저는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네. 무대 올라가면 약간 사람들 많이 어색하게 많이 해요. 올라가면 긴장도 많이 하고 저는 약간 반대로 살는요 연습을 힐저 쳐나고, 연습 럼하고 그래서 올라가는 순간 그냥 내가 짱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올라서요 원래 이제 오늘 저희가 한 일정이 7월 18일 티스모델 챔피언십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어, 갑작스럽게 코로나 4단계가 역상하면서 대회를 진행하는 게좀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7월 대회에 참가하신 분들 하면서 어, 무대 영상을 멋있게눈늘만들었던 가족이 길잖아요. 네. 최소 2, 3개. 월 그, 그런 것들을 좀. 영상으로 남겨드리자 싶어가지고 이런 자리를 준비하고 그분들에게 포즈를 좀더 보완해드리고자 조심사님들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확실히 다르게 포즈를 처음에 잡으시는 분들이 한수분들이좀 어색한 것들을 빼어서 조심사용입니다. 그게 인생이 한번 올라가서 한 2분, 5분 잡아주고 나와 내려보니까 포즈들이 다 달라졌어요. 진짜 가르쳐주시면서좀 어땠어요? 앞서져고좀 바꿔서 해주면은 잘 나오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선수분들이 끝나고 들어와서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거 할게요. 하니까 저도 뭔가 만족스럽고, 부탁스러운 기이 포즈 같은 자체가 이제 전체적인 선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제 근육을 많이 표현하고 싶어서 힘을 많이 주는다고 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칭이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포징과 포징에 연결하는 때만 힘을 빼라. 그리고 그 포징 순간에만 힘줘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부드러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나. 네. 네. 한번 보면 네. 느낌이 확 오나봐요. 저 선수는 네. 어떤 특징으로 어떤 거 했을 때더 멋있게 나온가 네. 그런 감이 느껴져요. 네, 저는 느껴져요. 자신 있는 부위 같은 게딱 보이잖아요.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좀더 강조할 수 있는 포징들도 많이 더 어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선수분이 만족했을까? 어땠을까? 아. 만족해죠그안 <웃음> 그래도 진짜 며칠 전에 친한 동생이 모스터즈에 출전하는데 음. 그 음. 촬영으로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만든 는분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겨라. 그리고 지금 모스터즈는. 엘가박스와 이제 같이 주간에서 엄청 큰 스케일의 무대를 만들었다. 그 무대를 이제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만, 영상을 남기라 했는데 하고 나서 또 연락 왔는데 너무 좋아서 이게 지금 카메라 찍고 있다고 저희 무대에 칭찬한.. 음. 아 무슨 거 아니죠? <웃음> 아니, 아니에요 진짜 저도 선수 입장에서 <웃음> 네. 이런 극장을 아예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무대를 만든다는 거는 제가 트리스 생활하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고 네, 정말 스케일이 좀 달랐습니다. 진짜. 뭔가 주인공인 거잖아요. <웃음> 카메라도 있고 조명도 때려주고 뭐, 화생방수라고 해고 연기도 써. 화생방. <웃음> 뭐, 처음이 기회이니가 저도 처음 바이크로프를 찍어볼 때 영상을 찍을 때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요전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포즈를 네, 네. 배운 적도 없고 운동도 뭐 전문적으로 배우진 못했어요. 이렇게 실패를 여러 번 겪으면서 이분 네. 선수만큼 아니지만 경험을 쌓는 거예요. 네. 오늘. 무대 보니까 좀 도움이 되드리고 싶지 않았나 이 분은 오늘 무대 보고 어땠어요? 응. 응. 저는 12년 군대 갔다 오자마자 시작을 준비했어요 포징이 한번 몰랐고 응. 그냥 서고 측면체하고 측면취하고 측면체하고 정면 끝났대요 응. 근데 이제 포징을 중요성을 느꼈던 거를 대신 자전도부터 알았어요 응. 유튜브로만 보고 누가 그러니까 선수님이 없으니까 응. 그래서 혼자 그속애쓰던거 같아요 응. 그리수분들 거를 맡았어요 옛날 생각나는 게 지금은 이제 형님하고 같이 신사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제가 완전 아마추어 시절 때 형님이 저를 신사를 했거든요. 아, 정말? 네. 진짜 포징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복근만 만들고 그냥 막 문만 만들어서 나가는데 음. 그때도 기억나는 게 형님의 눈, 눈이 마주치면 막 웃어주고 끝나고도 이제 어 되게 잘했다 고르는마음잘될 거라고 잘될 거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 여기서까지 와 그런 말이 있었어 네, 저는 아, 형님 와. 무대 보고 거기서 터치고 같은 거런 것들이나 이런 연출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따라 했었어요 아. 와 저게 진짜 피템스 리드 하면서 뭐 간단한 진짜 디테일한 리액션, 손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다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따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그 대회나 이런 것들은 모르는 또 포화가 이루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어. 어. 매 해가 번갈수록 번졌어요. <웃음> 선수들의 기량도 굉장히 높아지고, 배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음 저희가 이제 기획 단계에서 저희가 생각한 게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나왔지만 진짜로 이후에 스포츠 모델로 활동하는 분들겁니다 사실은 저번에 제가 황철수 선수 같이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나오신 선수분들 중에서 아주 그 성적 우수가 아니라 잠재력을 가지고 좀 가능성이 맞아. 보이는 분들. 다섯 분에 하나 해가지고 선발 해가지고 진짜 스포츠 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안량을끼워드리려고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이제 현 상황이 커리어만 쌓고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할수 있어야 되고 명예만 높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구도 따라와줘야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따라오고 공기부여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냥 단순히 1대 그랑프리 어떠한 버디 심사 위원 명예만 딱 얻고 거기서 멈추는 그 분들이 많 그게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대회에 나가서 그랑플리 했어. 그는 s s 하거나 황호 자랑하거나 피아나하거나 한 3년이 가요 여성분들은 <웃음> 딱 일찍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의미이저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를 알려야 돼요, 자기가 직접 발로 뛰면서. 어디 프로필 찍은 뭐예요? 그거 그냥 SNS만 올리고 끝날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프로필을 제작해서 에이전시한테 돌리든지 몸에 좋은 배우나 몸이 좋은 모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단순히 이제 연기자라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광고를 얻는다든지 어떠한 회사와 스포츠 브랜드와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정도 수익을 창출하면서 내 이름을 알리는 게전좀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철순 형님이 이런 직맨으로 이제 유명해졌듯이 그런 대중들 앞에 서서 피트니스를 많이 알려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속 그래 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처럼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면은 그런 것들이 좋은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한번 이거는 공지를 드렸고 저는 공지한 나고 나서 많은 분이 되게 문의를 많이 주세요. 정수대로 하는 거냐, 결국엔 성적이 좋아야지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아니다이의를 많이 주시면서 관심이 많데 저희가 두 번째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몬터진 모델 오디션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프로젝트인데 저희 대회에서 가능성 있는 분을선발해코 포즈 모델 위로서의 활동을 지원할 드리면 몬터진 모델 오디션은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 그리고 좀더 저희가 도움을 드리면 더 빚을 받았던 음. 등등을 뽑아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이제 키워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음. 혼자 하려면 저희 힘이 음. 있는데 주변에 좋은 음. 형, 동생들이 분다 저희의 의도를 음. 듣고 도움을 주고자다 같이 찬성을 해주시고 합심해 주려고 음.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대회를 준비할 때 제일 어렵고 뭐부터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뭐 있을까요? 식이없법식이없법 네. 그러면 식단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네 중요. 하죠 보충제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지원해드립니다. 아 어떻게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아 그러면 식단은 수단을 닭가슴살, 이런 거. 버스미. 어, 아, 제가 응? 나가겠습니다. <웃음> 제가 알기로는 몬스터짐의 마스터 코치 분들한테도 레슨을 받는다는 그 체크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아레나에서 한 번씩 세미나를 했는 거죠. 교육을 시켜드리는 네. 네. 게 아직 프로핀에 모의는 대충 제한이거든요. 줌 강의를 통해서 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포징이나 가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추가적으로 저희 문터지면서 아예 좀 수석 플레이너들이 붙어가지고 개인 레슨 진행을 도와드려고 지원해드립니다. 아, 왁싱도 중요니다 음~~ 남성분들 생각한 일이 있잖아요 음 요즘에 되게 더짧아졌어요 음~~ 브라질이 왁싱을 좀 좋지 않나요? <웃음> 왁싱 제가 해드릴게요. 하하하자 변기고 지원이드립니다여 그것도 각자 체온과 몸의 색상과 다 맞춰서 헤어메이크업 지원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몸 컨디셔닝 케어해야죠. 요즘 열심히 했으면. 더 있어요. 모델들은 몸만 중요한 게아니잖아요다두분잘 생겨요. 시술과 복 독습 지원해드립니다. 와, 와. 연예인인데요? 네? 완전? <웃음> 이렇게 오, 뭐, 대회 준비에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다고생끝때다 지원해드려요. 바디 프로틴 말씀드렸듯 저희가 잘 진행해드리고요. 음. 대회 준비에 있어서 탄 작업 등등 어, 영상 촬영 다 지원해드립니다. 그럼 그 참가하는 선수님들은 뭐 어떤 것만 준비하면 될까요? 가구? 열정? 마법, 열정, 끈기, 의지 <웃음> 이런 것들을 음. 보기 위해서 저희가 오디션을 해요 어, 몬스터짐이 나은 스타가 이제 탄생이 되겠네요 24일 삼성동 메가박스 몬스터짐 아레나에서 오디션을 진행합니다 지원 방법은 지금 저희 SNS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일부터 lth.몰뱅이 몬스터짐 닷컴으로 지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세요 인바디를 청구해서 음. 여기에 자료가 지금 나갈 거예요 보이시죠? <웃음> <웃음> 이 내용을 참고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진짜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사용과 내용을 다 살펴보고 진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